안녕하세요, KCON 아, 촬영, 아, 아 녹화랑 아, 생방송 하는 아, 딸이. 오늘 약간 다들 음맛한 완전, 왕, 왕, 자님컨셉 아, 스케줄 을저왜저 여기 머리, 머리 를렇게귀네 <웃음> <웃음> 오늘 좀생 귀여워. 머리가 <웃음> 다고정되 <웃음> 예예예예예 좀있니예예저 오늘 렌즈 꼈어요 이번에 새로운 렌즈 꼈는데 진짜 무대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진짜 요즘에 이렇게 막 엄청 일찍 일어나는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오늘또 일찍 일어나니까 차 타고 오면명도 물론 자긴 했지만 딱그 되게 아, 차가 거의 없는 도로를 이렇게 쌩 달리는 건또 오랜만이더라고요. 오늘 무대도 좀 잘하고 싶고 좋은 모습 기대 많이 해주세요. 파이팅! 아 긴장되네. 그래? 오랜만이니까 지짜긴장되 <웃음> 이름표 어제 새 거로 뛰어졌었는데 새 거로 해보고 싶어요깨끗해졌어 근데 어제 진짜 잘했어요, 제이. 어제 진짜 잘했거든요, 잘했어, 요 엄청 잘했어. 요 근데 약간 편했어요, 제이 형. 편했어요, 일본 아니야, 대이라니까 제이 형이 일본어 잘해. 굉장히 이쁘다, 개그를 해도. 그런데 맛있는 것있 라오 너무 빠달 안 오고 이야 습니다 네. 먼저 도착하는 1와예예예안내 아니 방금 이전에 아 로 기회 아안누거면고리진거 너무 아쉬 언제쯤 저 무대 사고 이 너무 오랜만이었어 잘하는데? 스페셜 스페인 이을 만들었다고 는거무엇이요 그것을 받는 블락비 선배님의 베리굿 네, 베리굿입니다. 직업 프로듀서입니다. 아맞아 맞죠. 니키가 네. 정말 멋있는 콜콜스를 보여주고 일단 어, 스타트를 시장. 끊거든요. 정원식으요 멋있어. 요어 맞아 맞아. 문에 열심히 시다아 제가 랩을 못하는데. 이요 그때 음. 성남자 때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데리프렉 좋아요 딜리프렉 그렇죠. 네. 좋아요 네. 좋아요도 했네. 어때부터 그때부터 그때부터 그때부터 그때부터 그때부터 그때부 그때부터 해때부터 그때부터 그스부터 그때부터 그때부터 그때부터 그때부터 그때부해 그때부터 그때부터 해때부터 그때부터 그때부터 그때때부터해때부터 그때부터 그때부이 다른 네. 여러 가지의 다음 앨범도 준비해야 네. 되,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래서 산 5일 정도 준비했던 것 같아요. 이그 정도? 언저리에서? 네. 근데 이제 오일처럼 안보에서 외칠 수 있도록 5개월 같은 5일. <웃음> 그 프로듀스님. 맞죠? 제가 직코 선배님의 파트를 하긴 해서 너무 영광이 있어서 사실 녹음할 때 너무 어.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 직코 선배님의 목소리를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들으면서 최대한 카피를 해보려고 했지만 약간 병력을 이런 거 절대 무시하셨다고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아무도 못 따라해요. 시 생활 통하는거하 안녕하세요. 혹시 제이선 배님 혹시 제가 을까요세요 이럴 때는 차고 올라갑니다. 네요 벨트 어디야, 벨트 네, 어디? 여기, 여기. 여기도 거 벨트 없잖아. 네, 벨트 안셀니아니가제트벨가벨가 벨트가 벨가 벨트. 벨트가 벨 발음이 좀 약간 멋있게 자하는것 같아요. 멋있는 것 같아요. 응, 같아. 역시 무대 스피커로 들어오니까 또 다르게 되나 다 <웃음> 연습실에서 듣는 거랑 이게 달라요. 아주 쫀득쫀득해 발음. 그리고 그 불꽃이 약간 나니까 더 <웃음> 음. 좋은 것아요 우리 무대 뒤, 무대랑 무대 뒤랑 너무 다른 거 아니야? <웃음> 너무 단짠 너무 약간 악동 같았어. 약간 치우 바이브의 제주도 같요 소리가 야 나는 거 진짜 그게 제일 시끄러웠어 깜짝 놀랐 진짜 놀랬어이빼 이런 거 언제 한 번씩 응? 이거 이새끼어떻한번 왔다 갔다 갔 왜? 왜? 왜? <웃음> 봐봐 봐봐 는데 망치지 않는 봐봐 hey, 아니 아니 슈퍼 봐봐 This is rock This is rock 봐봐 아 감사합니다 봐이형 봐봐 아이세번나왔으면 좋겠다 <웃음> <웃음> <웃음> 저, 저랑 네. 약간 박재비슷한뭐 보시는 거 같은데요? 코킹이시라는 <웃음> <부셨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나랑 약간 박재비슷한데 <박제> <웃음> 잘하지 않았나? 킬링 버스가 아니라 킬링 댄스야 이냐 이거? 아니 너무 재밌는데? 뭔가 너무.. <웃음> <웃음> 맨날 <마지막 웃음> 살기가 너무 뭐 끼시는 거 같아요 <웃음> <목소리가> 너무 멋있다. 이키 처음에 웃었을 때 너무 귀여웠는데 <목소리가> 맨 처음에. 어? 감송이어떨떨 없을 서웃었어 목이 너무 아프잖아. 근데 지금 아이고, 계속, 아이고, 이거, 해야 지금 아이고, 계속 아이고. 이거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힘들다는, 근데 지금 힘들다는 거는 그만큼 저희가 계속 열담했기 때문이네요. 요 아, 이거 되게 좋다. 고맙다. 이거 되게 데 되게 야 들어와 계시 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대, 대, 대, 대, 대, 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이와다와우 S.U.N. 아 다음 활동 때이 미니어를 조금 중점적으로 써보려고요. 저 데뷔 활동 때는 아무래도 흰 색깔을 자주 썼다 보니까 두 번째 미니어 활동 때는 이거를 좀 자주 쓰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의상이랑 그 정도 맞아야지 될것같아 왜냐면 어. 오늘 제가 초록 그린 냄새 껴가지고 그래서 이인형을한 건데 사실 요즘 제 머리색도 그렇고 내가 좀 살짝 독생 독로하자 그래서 이긴 아, 네. 건데 네. 이제 무대에 <웃음> 가볼게요. 네, 여러분! 제가 네. 드디어 KCON! 촬영을 끝냈습니다 아, 촬영이 끝났네요. 예전이였네요. 이제 오늘 미앤그릿도 하고 브레이킹 라이브도 하고 예, 이제 스페셜 맞아. 무대 이제 블락비 선배님의 베리굿 커버 무대도 하고 이제 기분테이큰, 랩민, 템먼스 이렇게까지 하고 정말 와, 많은 걸 했습니다. 스페인했습니다. 오늘 진짜 이렇게 약간 이런 시상식 같은 무대, 큰 무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음. 것 중에서 제일 길게 촬영한 맞아. 촬영이었는데 맞아. 무대를 4개나 했죠. 음, 그런 a i 도 뭔가 되게 신기하고 좀 신기한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어떤 것 같았어요? 저희가 오랜만에 무대 섰고 오랜만에 이제 엔진 분들께 이제 무대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시작으로서 앞으로 정말 많은 무대를 할 일정이고 다음 앨범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어, 사실 저희가 좀 바빴잖아요 약간. 그쵸, 다음 뭐, 앨범 준비하면서 뭐, 이걸 같이 맞아. 해야 되서 조금 어, 되게 바빴는데 그만큼 더 어, 많은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네. 저는 뭔가 오늘 하고 빨리 다음 앨범을 음, 꺼내주세요. 맞아요. 맞아요. 오, 맞아요. 오, 맞아요. 오, 맞아요. 맞아요. 빨리 우리의 아, 그, 타이틀 들려드고 싶어요. 맞아요. 이제 N.I.F.는 커밍슨 곧 돌아옵니다. 예. 그렇죠. 한 달? <웃음> 네.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N.I.F.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